죽었나? 야 죽었나? 야마블라야마블라 야! 야! 야 죽으면 안돼! 죽어야 돼엄마 하이고! 이번에 전생들이 드디어 복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콜라보레이션인데 마왕 리물입니다. 무려 마왕입니다. 저는 지금 풀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콜라보니까또 언제 나올지 몰라 그래서 이게 뭐또 복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몇년 걸릴 수도 있어 아니면 다시는 안 돌아올 수도 있고 킹팟 때 큐를 안 뽑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생각하면 스포는 큐라는 말을 했는데 큐를 왜 내가 임마랑 비교해서 생각하느냐 큐가 뭐하는 놈입니까? 매턴마다 적군들에게 디버프를 거는 친구지 그거는 정말 독보적인 능력이었단 말이야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큐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마 매턴마다 버프를 지압부 서있기만 해도 이런 캐릭터 과연 또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쿄 같은 느낌이에요 는 매턴마다 적군에게 디버프를 붙인다면 우리는 매턴마다 적군을 버프를 지압부 지는 그 버프로 8%씩 막 세진단 말이야 이런 캐릭터는 가치가 높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들어간다 이 말이야 폭 들어가야 돼 이거 표도 처음 나올 때 피안가는 애매했었죠. 그렇지. 처음 에 나올 때는 야 정말 많은 장면이고 막 길이 세게 안 나오니까. 근데 걔 개성은 정말 중요한 개성이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일단 뽑기는 이렇게지 결과는. <웃음> 아이고 익숙한 장면 이제 익숙한 장면 이제 일단 한세번 정도까지는 일부러 몸풀라고. 우리 뭐 무루랑 이제 콜라보하는 기념으로 칼을 좀 가져와야 되겠네. 루스벤으로 서러 뿐다, 니 오늘. 야, 이거 오늘 뽑기 시작부터 이거 한 120개 정도는 그냥 가볍게 쌈싸먹보내 아무런 SSR도 안 나오네. 야, 스키해이 자식아, 마이. 야, 300천장까지 만약에 중간천장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 마블이한테 일단 제가 한번 얘기를 조금, 대화를. 어. 야, 이거, 야, 미친다. 이거 너무 심한 거아니가 지금. 이정도 아니잖아. 원래 SSR 정도는 하나씩 나오고 그러잖아. 이 정도 되면. 야300 전쟁. 어우야 와. 와 감사합니다. 야, 후반에 대박 난다, 얘 후반에 대박난다 얘. 야이게 때문에. 야. 와 오늘 야 이렇게만 가자. 이렇게 우리 꼬끼만. 야 마부라 꼬끼만 걸자고 우리 마부리 방송 출연하고 싶었구나. 어이 꼬끼만 그래. 와 이거는 이 정도면 진짜 상당하다. 이 정도 상당한 거다. 자 마부리가 오늘 조금만 해보고 싶다 하거든. 자 그다. 아, 마블아, 괜찮아. 실수 한번씩 해 사람이 막뒤지그리고 앉았다가 오늘 한 대충 맞는데, 오늘 잘 못하면 저 300천장 보상허인네가 해라. 니가 자, 마블이 크로스킹 지 <웃음> 멈춰, 자, 와우, 멈춰. 아이거 마블이 비가 귀가... 야, 비가 죽어 있는 것 같아. 허리펴 벽, 엄마, 괜찮아. 잠깐만, 요, 요번에 뜨기 전에 마블이한테 잽한대 맞았지. 팍, 팍, 팍. 와우 신아와요거에 어떻게 해야 되노 잘했어 아, 씨. 고만 나오고 이제 니는 리무로 나와라 그, 야 잠깐만 마블아 형 지금 딴 얘기하고 있다고 너 아무렇게나 할거지 야눈 반짝거렸고요 아 이거 계속 참맞네 이거 자 우리 마지막 천장에서 묶고 더블로 가기 위해서 마블한테 잠깐만 <웃음> <웃음> 야일어나질 않는데? 야 지금 시차를마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지 헷갈려서 이거 받으면 안 되겠는데? 마왕 리무르입니다 마왕 리무르 이렇게 되면 이제 필살기 2랩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 2렙아 이제 한 천장 왔는데 2랩이다 나쁘지 않다 아또 쳐맞고 있네 어야 이거 뭐고 이거 색깔 왜왜 왜, 왜 좋아? 색깔 왜 좋아? 빡 뚫뚫고요 그렇지 어 아, 이거 뭐고 누구세요? 어? 남 와! 야, 이게 마왕이구나! 야, 아까로 스킵했을 때못 봤어. 와, 신발부터 나오네. 알아 어, 신발, 신발. 야, 이게 또 우세, 야, 이거, 어이구, 이거 야, 야. 어이구, 마블리가 이제 먼저 스킨십을. 아, 오, 그래요, 마블리가 와, 마블이가 어깨동무 착하고 있는데 좋았어. 아, 그래. 지금 두 명만 더 나오면 확정까지 풀업인가. 마블리두명더 나온다고 하네, 그러면. 아, 오케이. 지금 마블리한테 사감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술 하나만 뭐 이런 이런 운동같이 팔을 하나 잡았잖아 그럼 팔이 뺐겠지 팔 뺐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여기 를 이렇게 채워 삼각팔 뺐겠음 이게 이쪽이 견동력이 눌려지거든 이쪽 견동이 눌려지지 이 상태로 그대로 목대미수 쫙 조르는 거야 다리로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만 실트에서 이걸 쓴다 7초 내에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아, 아 트라이앵글 초크다 아, 아 이거 죽었나 야마블라야 마블아 야, 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임마. 칭찬했다. 야, 야, 울업, 야. <웃음> 아, 어! 오. 야, 잠깐만, 고 이거. 코스카잉 님이가. 야, 이 고구마 줄기인지 저거, 나뭇가지인지 계속 나오네, 저거 진짜. 보상, 여기서 확정. 마블이가 띄우게 됐는데. 와, 릴리야. 연인 같아요, 구스마일. 그 그렇지 연인. 오, 어, 이 허리를. 어머머머머. 야, 마블이가 허리를 감싸면서. 야, 우리 친구. 멈춰! 형 많이 좋아하는구나. 와, 준아 나쁘지 않아요. 그래 신케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고맙게 생각할게 마부라. 잘했어 잘했어. 신케 일마도 그래도 필요, 필요는 패줘야지. 어. 아, 슬슬 우리의 우정이 조금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있다 마부라. 우리 우정을 지켜줘. 어, 쳐 맞았네. 아, 어, 괜찮아. 마블이 어느 정도했는지 중간 스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나는 일단 필살기 2레벨이 되겠고요 자 올려주고 바로 자 마왕 리무루 오 슬라임에서 어멋죠멋죠멋죠자 어쨌든 3렙 까지구나 그러면 아 아직 두 명이 더 나와야 되네 천장 가기 전에 두 명이 더 나와야 되네 아하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네 아우 커말, 커말. 진짜 돌아보겠네. 계속 고구마 죽이네 오늘. 진짜. 야 이거 안 돼. 이러 프로 갈수 있겠나 이거 오늘 이러다가. 이게 뭐고 이게? 씨, 진짜. 야 이거 맞음 또 천장이라고? 우리 마무리 이번 천장에 확정 말고 하나 부탁한다. 안 나오면 이번에 형이 반격 간다. 반격갈게 아, 쳐 맞았네. 마블리가좀 피곤하다고 해서 약간 쉬는 겁니다. 쉬는 거. 자, 이렇게 4렙까지 일단 왔고요3천장째 갑니다. 야, 우리 마블리가 자고 있어서 그런가? 마블리 마블이 깨워야 되나? 낮잠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블아. 마. 자, 기운 차리고. 자, 부탁한다, 마블아. 진짜. 부탁 좀 할게. 아. 덜 아프겠네. 야, 야, 진짜 4,000장 가겠는데, 이러다가. 어? 야, 오케이. 자. 자, 요번에 드디어 마무리가 우정을 한번 보여주지 않나. 자, 끄덕! 밀림 나봐다 와. 서버 숫자를 바꿔봐라는 게 무슨 말이야? 서버 숫자 어떻게 바꾸는데? 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채팅에? 222 채널 뭐 이런 거 말이야? 툭니 바퀴에서. 오케이. 천사 채널이 좋아? 오케이. 천사 채널의 입장에 있습니다. 뭔가 느낌 좋네? 천사 1004 채널이라잖아. 천사의 가호가 있는 채널이다. 이런 뜻입니까? 오! <웃음> 야임마 이렇게 할수 있잖아 뭐왜또 맞고 있노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면 좋냐면 이제 슈나 하나, 하나 뜨고 천장에서 그러면 되겠지 자 슈나 하나 뭐 이런거 하나 야임마 얼굴 왜이런나야 형님 오셨다 야, 잠깐만 슥 정상적으로는 못 죽습니다 크루월슨 슈. 와, 존경합니다, 형님. 와, 형님, 아, 잠깐만. 형님, 잠깐만요. 한발 남았다. 와우, 멀리 는 아니, 에스카 이님왜 봄님이 좋아하는 또,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사친까지 데려오시면 어떡합니까, 형님. 자, 마지막 한 발. 아유, 그래. 마지막 시원하게 깔끔하게 맞아주고. 자, 그다 자, 요거는 우리 마블이, 마블이 오늘 수고했으니까 마블이가 뽑은 거야, 마지막 거. 마블이, 잘했어요. 어, 이거 뭐고, 이거? 야, 제대로 눌러라, 임마. 긴장하지 말고. 다른 거 울리면 죽는다. 긴장하지 말고, 착하다,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